d a m 송 bang s u g u s a 타 i n mong iwang na l u 아 u n o n 히 hintayin na l n s a l i t i r n g t u a y s 시 s e s e s e l e a c a hit. w e long, my b a l l Bang, l e a h a t o Bang, bang, a a n a n g a n g a n g n g a n g g o n g n g a g a n g n g n g a n g bang, a n i n g a n g a n g n g a n g bang, n g n a n kick flying on in though c o l n o o 두려움 t 문일거야너가날떠나 갈까 봐 막막 한 o 음 e m 니까내생 아, 각이 드러 나도 날 똑같이 바라봐 주기 비닐 들을다 알게 되도날 똑같이 바라봐 주길 후뷰이날 똑같이 Thank you.